아 y o wiper, ayo wiper, ayo wiper, ayo wiper, ayo wiper, ayo wiper, ayo w i 두 분은 너무 미인이에요. 잘생겼어요 눈곱도 없어요. 아이고, 눈이 렇게빨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그 핑크빛 도는 거 그런 것도 없고, 우리 강아지는 너무나도 자생겼어요 조신한, 조신한 아가씨 같아요. 아가씨 아니구나. 너도 한갑 나랑 나이가 비슷하구나. <웃음> 내가 8 살이지? 칠팔 아니야 8, 이네 아홉 살 내년에 열 살이야. 나랑 나이가 동갑이네. 아니야 이거 더 많아. 내년 열살 되면 7십 살하고 똑같이 살아. 그래 그래. 예, 그까 카페 아한테 서비스 다 했어요 이제. 아이야, 이게이게 이거 이거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 그래. 그래. 그래. 어 일또 왔어. 일년요 오늘 아